안녕하세요? Come on, 밥 먹쥐! 페퍼, 페퍼, 진실이모, 진실이모! 페퍼, 어딨어? 진실이모! 페퍼, 그랬죠? 오! 거, 거, 거, 페퍼, 거, 거. 진실이모, 안녕하 페퍼, 어딨어? 어딨어? 어떡해? 페퍼, 일로와! 페퍼, 진실이모, 랑 왔지? 페퍼, 그랬죠? 아. 또솔타운가지고 아휴. <웃음> 왜? 네. 줘? 이리 이리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바다 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좋아요 가자, 저러 가보자 엄마 모자 주온 건데 괜찮아? <웃음> 네, 그냥 햇빛만 가리면 돼요 오! 너무 좋다 바다로 가보세요! 와, 들어갔어. 너무 귀엽다. 그지 가자, 가자. 아니야, 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거기는? 여기 그냥 막혀있어. 우와, 야,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멋있다. 나도 여기서 찍어줘. 좋다. 그래, 그래. 오 이거 대박. 어옳지 <웃음> 하이. 가도 와. 갖고 야지 미안, 난여기가단가봐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와, 아이고 <저> 파도타 와이 <웃음> <웃음> <저> 파도타 와쟤파도타와 <웃음> 진짜 잘해봤어. 뒤에 있잖아! 찾 아, 뽀뽀가. 그 뭐가 어 아우! 야, 저 어떡해. 어떻게 안 해? 어떻게 해야 너 목욕시킬 거야? 아니. <웃음> <웃음> 어, 뭐, 퇴 뭐, 세게 그냥 던지면 돼야 야, 이렇게 해 안쪽은 이렇게 해서 세게 어 그렇지 그렇지 일은 원반이 아니어가지일 원반 아세요 뭔지 일곱 원반 있어요 <웃음> 자이한 <그거. 나> <웃음> 번만 더기오 테이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져온 게한1 0년안쓴 거라서 그런지 안 켜져가지고요. 제가 혹시 뜨거운 물을 가져왔는데 될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좀더 부어볼까요? 조금만 부을까, 조금만. 네네. 과자를 먹어야 되고. 죄송한데 마지막이 <웃음> 마지막 입세거든요. 마지막 입세. 아, 어, 풀린다, 풀린다. 풀려? 아니요. <웃음> 페퍼야, 저기 있다. 뭐해? 페퍼 너 이놈은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제가 <웃음> 집에서 압조씨도 갖고 왔어요. 어디요?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볼게요. 네네. 좀더 네. <웃음> 음, 맛있지? 응. 음. 아니 이거 하면 저기서 새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거. <웃음> 우물이야? 숯까야 했어. 숙박.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웃음> 근데 땅을 파야지 이게 맛있었 진짜 우물처럼 먹네. 기분 내는 거지 야, 응. 그리고 밖에서 먹으니까 또이 나은 맛이 아, 맛있는데? 왜 그래? 하이야? 내가 왜 이렇게 꽤 됐을 뚝냐?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러워? 어이! 무슨 양반? <웃음> 야! 오! 오. <웃음> 야! 야! 야.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죄 아는 거 그거 알아? 어? 오야 봤냐? 못 봤어. 나미안가 깜빡 잠들었어. 잠. <웃음> <웃음> 저 언제까지, 그 거기 언제까지 파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가 달라지나? 일급수 되나, 그러면? 어머!